안녕하십니까. 아재 t 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에어소프트건 한정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스나이퍼에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에어코킹 라이킹 스나이퍼건이고, 어, 지금 박스를 보고 계시는 RS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RS 아모바 어, 스트라이크02라는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홍콩, 그러니까 중화권에 있는 홍콩에 위치한 RS사에서 만들어 팔고 있어요. 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RS하면 은아모바 시리즈의 전동건이 많이 유명하죠. 그렇지만 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스나이퍼, 라이플, 스나이퍼 에어코킹 건도 만들어 팔고 생각보다 해외나 국내 유저들한테 어, 마루이 VSR에 대항하는 이런 스나이퍼 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구입을 해봤고요. 제가 그 모디파이 SSG 24, 어 흔히 그 노, 노, 노브리치 노브리치 SSG 24라고 하죠. 그 제품과 어 VSR 10 그리고 또 이런. RS 아모바 스트라이커 S0 이라는 제품을 같이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좋을지 아니면 뭐가 조금 아쉬운지 이런 것들을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전체적인, 어, 모습이 비닐에 싸져 있습니다. 비닐에 싸져 있고, 어, 이 박스가 너무 넓어. 일단 제품을 한번, 어, 전체적으로 꺼내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구성품은 단촐합니다 여기 보이는 완제품 한정 그리고 어, 꽂을 때 의외로 이 꽂을 때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꽂을 때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꽂을 때를 하나 제공을 했고 상당히 깁니다 실제로 얘 이너바레는 한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긴. 음, 꽂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탄을 삽입할 수 있는, 어, 이 비비로더 같은 거죠. 여기에 비비탄을 넣고, 요거 이렇게 꾹 눌러서, 요렇게 비비탄을 삽입하는, 어, 비비로더 같은 이 봉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플라스틱으로 된, 탄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탄창은 48, 45발이 들어가는 어, 플라스틱 탄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는 뭐 기본적으로 무게라든지 탄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관련된 정보는 요 뒤에 있는 요 QR코드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제품이 전부고요. 어, 저희가 어, 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본품이죠. 이 제품은 그 얼반 그레이, 얼반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유지 뭐 하여튼 약간 이 뭐라고 해야지 회색도 아닌 것이 하여튼 요런 색, 요런 색을 띠고 있고 제품은 블랙, 그리고 탄색, 그리고 오디 색깔, 어, 그리고 이 색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오디 색을 구매를 할지 이 유지색을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디 OD 색보다는 오디가 제가 하도 HRT, A, PHRT 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전부 라이플들이 오디 색이다 보니까 이렇게저 얼반 그레이 요 색이 마음에 들어서 요 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짧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가 855m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 스나이퍼 중에서도 조금 근접형, 돌격형 스나이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제품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 좁은 CQB 상황에서도 사용을 하기 편하고 또 무게 또한 가벼워요 어, 무게는 2kg 초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나이퍼건이 2kg 초반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2kg가 맞냐라고 느낄 정도로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고요. 메탈 제품에 있는 부속들은 바로 이 장전파, 장전파 중에서 이런 장전파, 그리고 상단에 피카트니 레일, 그리고 아웃바렐 이런 것들, 그리고 요... 그 탄창 요 밑에 들어가는 이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요 방아쇠 울이라든지 방아쇠라든지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탄창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플라스틱 이 재질이 그렇게 막썩 떨어지는 재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난한 정도의 플라스틱 재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드렸던 그 G&G의 n CM16 레이더 02에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훨씬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핸드가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앞쪽에는 엠락 마운트가 이렇게 좌, 하 이렇게 양쪽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트라든지 뭐 수직그립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M 락용 피카트니 레일 조각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우리가 이 바이포드를 장착할 수 있는 바이포드 고리가 한개 존재를 하고요 음, 슬링을 볼수 있는 슬링 고리 역시 여기에 하나 존재를 합니다 스톡이 스톡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뒷면에 이런 식으로 어, 걸수 있는 이 플라스틱 바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라이프를 이렇게 견착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견착하는 요런 용도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용도 그리고 뭐 요거를 뭐 어디다 걸어 둔다든지 뭐 이런 용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요게 뭐 부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 쇠봉 재질인데 어 흔히 우리가 쇠가 부서질까 이런 걱정은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뭐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는데 뭐 파라코트 끈을 감아서 슬링 고리 역할을 할수 있게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스나이퍼 뒷부분 스톡 패드가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얘는 고무 재질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이라서 그렇게 푹신푹신한 쿠션감은 없다는 거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장전파 장전 바가 되겠는데 이 장전 바가 옆에서 보시면 동그란 이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바가 나사식으로 분리가 가능한데요 동그란 게 분리가 가능한데 너무 잘 빠져요 생각보다 어 많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기는 와중에도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어, 록타이트를 이미 발라서 한 3일 정도 굳혀 놓은 상태라서 지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풀어서 록타이트로 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45발들이 이 플라스틱 탄창이 있고요 플라스틱 탄창은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방식이에요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 독자 규격의 탄창이 있기 때문에 타사의 VSR이라든지 이런 탄창과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거참고로 하시고 탄창을 넣고 빼는 거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레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K 스타일의 이 레버 이 부분 그리고 또 엄지, 이 검지 손가락이죠 이렇게 장전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어 이렇게 탄창을 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울에 이렇게 탄창을 뺄수 있는 릴리즈 버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생각보다 사용자 편의 위주로 어, 만들어졌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품 장전바를 이렇게 당겼을 때이 제품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은 바로 이 옆면에 이 볼트 캐리어 같이 보이는 이 부분이 오픈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타 어, VSR이라든지 뭐 저기 뭐 모디파이사라든지 어 노브리치사의 어이 부분들은 이게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밀어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요 버튼, 요 여기 락 같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뭐냐? 이 버튼은 요렇게 장전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빨간색 레버가 톡 튀어나와서 우리가 장전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격발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딱 들어가면서 어 장전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게끔 요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각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없어요 없고 이쪽 한쪽면 오른쪽 면에 기본적으로 워닝 메시지 그리고 rs 에 대한 뭐 각인들 자사의 각인들이 조금 되어 있긴 하고 그곳 외에 나머지 각인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스톡의 생김새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맥풀 맥풀에서 나오는 이런 스톡과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뭐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각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플라스틱 바디에 레이저 각인을 새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전체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보통 스나이퍼 건는이 트리거나 시어가 약간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 각도가 아닌 이렇게 살짝 몇 도에 이상의 45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제품은 그 우리가 흔히 마루이 VSR에 제로 트리거 옵션을 넣듯이 기본적으로 제로 트리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실린더 전체적인 실린더 크기는 그 마루이 VSR이나 기타 스나이퍼 라이플에 비해서 실린더 용적이 작습니다. 작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은 전용 스프링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전동분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전동건을 가지고 계신 유저들은 집에 전동건 스프링 한두 개 정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실린더 안에 있는 스프링을 교체하려면 은 별도의 스프링을 사는 게 아니고 전동건용 어, 스프링으로 사용하실 을수 있다는 것또 하나 이너바렐 역시 전동건용 이너바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복고문은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이전동건용 호복고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플용 호복고무인지 이렇게 어, 호복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상당히 조금 특이한 구조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전동건용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집에 전동건을 사용하고 을 여분의 스프링이 많이 있다고 라 하면 은 어, 탄속 조절이 훨씬 용이하겠죠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탄속은 제조사에서 얘기하기로 한275 FPS 정도 가진다고 해요 근데 음. 지금 이 제품은 국내법에 맞게끔 탄속이 0.2줄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스프링으로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프링은 0.2줄에 맞는 아주 약한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은이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야외 테스트를 하고 온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시죠. 야외로 어, 사격 테스트.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되게 좋아요 지금 15도 15도 16도 정도 되는 기온이고 음, 바람이 좀 많이 부릅니다 저쪽 끝에 보이는 저 노란색 타켓을 맞출 예정이고 대략 한, 한 저기 어디가? 10m 좀 넘겠네요 아무튼 어, 사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스코프는 일전에 이게 뭐야 그 부시넬 트로피 이 뭐야 저거 랜덤박스 수업틱스에서 나온 랜덤박스 그 제품을 올려놨고 이게 0점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5조준 해서 한번 사격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외에서 테스트했던 영상,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어, 10m 이상의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마루이 VSL 순정에 비해서 집탄이 좋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조금 편차가 있고 또 호흡 역시 한 번씩 튀는 현상 그리고 호흡이 잘 먹었다가 안 먹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어, 주로 이 제품을 게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 해외 판매가는 여기 199.99달러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찾아보시면 은 레드울프나 이런 데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레드울프에 166달러짜리로 장바구니에 넣고 어, 결제를 하려고 하니 얘가 배송비가 90달러가 붙더라고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어, 대략 해외 직구로이 제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30만원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에어소프트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8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한 5만원, 6만원 더 주고 국내에서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제가 이거를 홍콩에서 주문을 하면 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텐데 어 그거를 생각해서 그 정도 감가상각을 감안하자 라고 해서 저는 국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0.2줄 짜리 아주 약한 스프링이 들어있고 어요것 외에 이 앞쪽에 트레이스를 할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도 해외에 판매를 하는데 탄창과 여러가지 옵션들은 제가 레드울프에 주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탄창 하나 사는 금액이면 은 해외에서 탄창 두개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레드울프에서 탄창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옵션들은 해외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또 환율이 떨어진다고 라 하고 또 5만원, 6만원이라도 세이브를 하시려면 지금 레드울프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 레드울프보다 배송비가 좀싼 데가 있다고 라 하면 은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레드울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레드울프에서는 빠른 배송 EMS로 구매를 하시면 은 배송비가 90달러가 붙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같고 <웃음> 죄송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얼마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사용해 본 음, 점에 어,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거에 말씀드리면 일단 호법입니다. 호법. 얘는 가변 호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법이 피카트니 레일 안쪽에 육각 나사로 호법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부품, 음, 제가 앞서 설명을 안 드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이요 아랫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어,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열게 되면 은 여기에 육각 렌치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육각 렌치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육각 렌치는 요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각 렌치예요. 그 중에 작은 육각 렌치를 이렇게 뽑아서 어, 요쪽에 호복 고무 부분에 이렇게 호복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공구들은 항상 요렇게 여기에 꽂아놓고 가지고 다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피카트니 레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들어가. 피카트니 레일 위에 달려있다라고 했죠. 바로 라이플용 스코프로 올렸을 때가 문제가 발생해요. 어 제가 스코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스코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니까 호흡을 걸수 있는 부분이 위에서 육각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가려버려요 그러면은 스코프를 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해외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 다이얼로 호흡을 걸수 있게끔 하는 옵션들이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이 로우 마운트 스코프로 올렸는데 이걸 올리게 되면 그 옵션도 이게 공간이 안 나와서 작아서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은 일단 불편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이 제품은 이 하부나 이런 거를 분리하지 않고, 어, 이 실린더, 이 실린더 하우징을 통째로 뒤쪽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뽑고 나면은 이게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게 되어 있는데, 장착할 때 앞쪽에서 시어 부분이 눌러주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동 재질의 실린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피막이 상당히 약합니다. 벌써 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피막이 많이 벗겨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듯이 어, 제 개인적으로 어, 조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레버가 안 보입니다. 안전레버가 어, 지금 격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안전을 걸수 있는 안전레버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은 요 여기 안전레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몰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레버가 사라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전레버가 안 보여서 조금 안전기능이 조금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집탄도 썩 그렇게 막 좋고,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매, 아주 먼 거리에 500원짜리 집탄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음 그냥 제가 봤을 때 게임을 뛸때뭐 게임 교정 거리에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세일할 때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한다고 라 하면은 생각보다 어뭐 나쁘지 않은 스나이퍼 라이플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VSR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 실린더를 이렇게 장전하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무스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이 플라스틱 이런 재질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VSR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제품은 지금 RS에서 나오는 스트라이커 스나이퍼 라이플 중에서 어, S0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특이한 점이 이렇게 짧은 S03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긴 S01 모델이 있습니다. 이세개의 모델들은 부품들이 어 호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스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톡만 구매를 해서 이세개를 이렇게 꼽아가면서 번갈아 쓸 수도 있다고 라 해요 그리고 S03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제일 짧은 모델은 어 개선된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긴 모델이 아닌 짧은 모델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S03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선판 실린더가 있으니까 뭐긴 모델을 좋아한다고 라 하면 S02를 구매를 하시고 저처럼 어 중간에 적당한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S02 모델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파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옵션들이 RS에서 나와 있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특정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그런 파트들을 구매를 하기 힘들고, 어, 직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게는 두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음, 뭐, 파트들을 구매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직구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해요. 어, 그리고, 요즘처럼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어, 완제품을 직구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국내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적인 어, 의견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 뭐 국내에서 사야 된다, 해외에서 직구를 해야 된다. 요것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언급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게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 추가로 구매했던 RS 아모바 AS-01 스트라이크 에어코킹 어, 스나이퍼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음이 제품은 제가 어, 다음번에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품은 요즘 야간전에 사용을 하기 위한 스나이퍼 라이플로 제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야간전용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 토탈 세팅이 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에어소프트건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 날씨가 많이 풀렸죠. 드디어 어,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 유저들에게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고 게임을 시작하실 때 항상 준비운동 몸을 푸시고 게임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운동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만